저는 살면서 인생의 기회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계속 오고 놓치는 게 그냥 기회라고 생각해요 인생에 어떤 대운이 있어야지만 결정적으로 딱한번 오는 그런 게 아니라 기회가 이 다음에 돌아봤을 때 기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 또그 후에 내가 그 이후에 어떤 노력들을 했느냐가 양쪽을 받쳐주면서 그 순간이 딱 좌표를 찍히면서 아 그래 그러고 보면 어쨌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시점이었어 라고 말하면서 이제 기회라는 좌표가 되는 거거든요 TV 책에서 잘된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얘기하면 그분들의 이제 각자의 어떤 터닝포인트 같은 데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나는 저런 데가 없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데가 있었던 그 순간의 행운을 잡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기회가 될수 있게끔 그가 살아온 그 전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최선을 다할 때 그때서야 신이 나를 돕고 있어 구나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온 기회도, 운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그저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성공한 삶,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